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에 이런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딸랑 1억원 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은 40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두 분은 60대 부부이신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 노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례는 다양하죠. 살아가는 형편 또. 우리의 재정 형편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듣는 분들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는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공부해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두 분은 남편분은 60세, 그리고 아내분은 한 살이 적은 59세이고요. 지방에 거주합니다. 집은 주택인데요. 시세가 2억 5천 한다고 합니다. 1억은 대출이 있었고요. 1억 대출도 참 오래된 집인데 이것을 한번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그때 돈을 빌렸답니다. 1억은 대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금, 은행 예금이 1억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도 소득활동을 하십니다. 두분 합해서 월 350만원 정도 버시는데 남편은 200만원 정도, 아내는 150만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건설 쪽에 건축 쪽에 미장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주는 못나 간다고 합니다 몸이 그닥 건강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내분은 식당도 하고 등등 식당 일 등등 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350만원 정도 벌고요 생활비를 얼마나 쓰십니까 하니까 월 190만 원 정도 쓰시는데 대출금, 은행대출, 상한금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검소하게 쓰시죠? 대체로 60대 분들은 이 정도 살림살이에서또 아주 아껴 쓰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걱정이 바로 이돈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남편의 국민연금이 앞으로 40만원 정도 수령 예상이라고 했고 예금 은행의 1억원 그리고 주택은 2억 5천짜리인데 부채가 1억원 있으니까 순자산이라고 하죠. 집시세에서 부채를 빼면 1억 5천 정도가 순자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그래도 5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이상은. 앞으로 5년은 그래서 지금처럼 월소득 350만원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죠. 노후가 65세 이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200만원이면 촉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출 상환금 4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어떻게 솔루션을 좀... 짜보았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목돈 1억 원을 잘 불려야겠죠. 왜냐하면 이 부부에게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현금, 금융자산으로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 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등등 제 비용을 제한 후에 빼더라도 1년에 한 5% 정도 수익을 얻는 상품, 또 투자 상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주로 고배당, 미국 주식들은 배당천국이라고 하죠. 고배당 상품들이 많습니다. 또 안전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ETF 등등 지수 투자죠. 어, 지수 평균에 투자하는이 같은 고배당 원금 보존 추구형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금 보존 추구와 원금 보장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금 보장은 은행밖에 없습니다. 그죠? 은행의 예금 적금. 자,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1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한달 뒤에 봐도 원금 1억 원. 1년 뒤에 봐도 원금 1억 원. 이게 원금 보장이고요. 원금 보존 추구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투자 상품이니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예컨대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달 뒤에 보니까 1억 200만 원. 또한달 뒤에 보니까 예컨대 9,800만 원. 변동은 있지만 원금을 중심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저 변동성 상품이죠. 그 대신에 따박따박 매달, 매달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을 따지면 이것저것 다 빼더라도 연 5% 정도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고배당 원금 보전 추구형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월 배당형 올웨더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가끔 소개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상품도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5년 동안 이런 종류의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 5년 동안 매년 5째 비용을 공제하고 5%를 감안하면 단순하게 달리만 따지더라도 물론 이것은 복리로 가동됩니다만 계산하기 쉽게 단순하게 달리만 따지더라도 5년 동안 2,5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5년 후에는 원금 1억 원에 2,500만 원의 이자 합하면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부에게는 월 가처분 소득이 160만원 즉 저축이나 투자를 할수 있는 돈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두 분은 350만원을 법니다. 그리고 대출상환금을 포함해서 월 190만원을 써줘 그래서 남는 돈 160만원을 저축이든 투자든 할수 있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자, 이 가처분 소득은 제가 어떻게 제안 드렸냐면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두 가지 상품으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분들은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의 국민연금 40만원 밖에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는 따박따박 월금처럼 나오는 연금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이 연세에 가장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펀드 보험처럼 꼬박꼬박 넣으시라. 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에 보험처럼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매달 넣으시라.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월 100만원 정도를 넣으면 투자한다고 하면 5년 후에 원금과 불은한 수익금을 포함해서 7200만원 정도를 기대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원금은 6000만원입니다. 매달 100만원씩 5년. 다 여기에 수익금을 1200만원 정도 목표로 해봅시다. 이때의 수익률 1200만원은 5년 동안 연금저축펀드에 주로 주식형 펀더에 넣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매년 7% 정도의 평균 복리를 가정했을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남는 돈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16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면 60만원이 남죠. 60만원은 은행 적금에 넣자. 적금에 넣으면 5년 후에 약 3,700만원 이것은 은행이자 연 2%를 가정해서 계산해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돈은 목돈은 원금 보존을 추구하는 투자상품 대신에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래서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연간 5%는 벌수 있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매월 남는 돈 160만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상품 그래서 주식형 펀드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5년 이상을 납입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5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조금 적극적으로 굴리자라고 해서 100만원. 남아있는 60만원 총 가처분 소득 월 160만원에서 남은 60만원은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한 은행 적금으로 넣자 이렇게 제안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목돈은 원금 보존 추구 월 배당 매월 배당 상품 중위험 중수입 그 다음에 160만원 월 가처분 중에서 100만원은 좀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60만원은 아주 위험이 없는 은행 적금으로 하자. 자, 그러다 보니까 목돈과 월 가처분 160만 원을 통틀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분산한 거죠. 자, 이랬을 때 5년 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돈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배당 상품 원금 보존 추구형. 자 거기에서 1억 2500만원이 계산되었죠 일단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금 3700만원 5년 동안 매달 60만원씩 이자 2% 감안 적금 3700만원을 하면 5년 후이 부부에게는 총 1억 6200만원의 목돈이 생깁니다 자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가입했었죠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7,20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형 펀더에 투자하고 보험처럼 꼬박꼬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년 7% 평균 수익을 일단 기대해 보았을 때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서 살고 있죠. 내집 거주. 자 5년 후 결과는 크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5년 후에 은퇴 생활 만약에 만약에 이두 부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때 매달 매달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즉 5년 후월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40만 원 예상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은 굳어져 굳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연금 저축 펀드가 아까 7,2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 했죠. 자, 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매년 4% 정도를 생활비로 씁니다. 4%니까 7,200만 원에 4%니까 4,728, 4,28 해서 288만 원 정도네요. 자,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매월 25만 원 정도.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면 25만원은 되지 않지만 계산의 편의상 월 25만원으로 해두겠습니다. 자,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은퇴자산들은 나중에 매년 4%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남아있는 돈은 매년 3% 이상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4%를 적립금에서 생활비로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매년 3% 이상 구일 수 있다면 즉 운용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 펀드 적립금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의 편의상 25만 원은 되지 않지만 일단 25만 원 정도로 가정해 보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보았듯이 목돈이 있었죠. 자 이분들의 적금 5년 동안 불러서 원금 보존 추구형 5% 수익을 목표로 했던 고배당 상품. 두 가지를 합하면 1억 6,200만 원인데 이 1억 6,2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월배당형 상품에 넣습니다. 원금 보존 추구형 월배당형 상품에 넣었을 때 수익률은 비용 공제 후연 5% 일단 가정을 하면 이 상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월 연금액이 연금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월 배당금이 60만원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두 분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을 두분다 수령 대상자가 되고 부부가 다 같이 받음으로 감액을 기준하면 두분약 48만원 합해서 48만원 이 기초연금도 앞으로 조금씩 올라가겠죠? 자, 그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5년 후 이분들의 월소득은 매월 총 17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5년 후 정리해볼까요? 5년 후첫 번째, 내 집에 살면서 두 번째, 매달 173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깁니다. 세 번째, 목돈 1억 6천 2백만 원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목돈 1억 6천 2백만 원을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 5% 정도를 생활비의 일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 1억 6천 2백만 원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 네 번째,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정립금 7천 2백만 원 가운데 매년 4%를 꺼집어 쓰고 잔고 남아 있는 돈을 3% 운용하니까 어쨌든 이것도 당장의큰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원래 이 부부가 65세 이후에 쓰기로 희망했던 월 생활비는 200만 원이죠.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지금 두 번째 하면두 번째에 보고 있는 것처럼 매달 173만 원 정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죠. 약 27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또 이분들이 앞으로 다른 생활비, 뜻하지 않은 생활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병원 진료비 등등. 자 이처럼 만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우선 목돈 1억 6천 2백만 원을 조금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목돈도 조금씩 흘러 써야 될 행편이 되면 써야겠죠.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 두 번째는요 만약의 경우는 집을 팔고 자, 지방이니까 집값이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다 보고 자 집을 팔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싼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집을 팔지 말고 이분들이 지금 주택이 2억 5천만원에 대출 1억을 빼면 1억 5천만 원짜리죠, 순자산. 1억 5천을 나중에 70세 때 남편이든 아내명이든 주택연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70세 기준으로 지금 현재, 현재, 주택연금을 넣으면 약 1억 5천 정도의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50만 원 정도는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70세 때 주택연금으로만 활용해도 이분들이 원했던 생활비는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월 173만원. 그런데 주택연금 50만원을 합하면 70세 때 200만원이 이미 넘어서죠. 223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더싼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세 번째 만약에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65세 앞으로 5년 정도까지 일하겠다 했지만 조금 더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득 활동을 지금보다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힘내시고요 어렵더라도 걱정이 많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40만원에 딸랑 가진 돈 1억원 밖에 없어요 하는 60세 부부 은퇴준비 노후준비 어떻게 해요? 라는 상담 사례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방송과 관련되어서 혹시 문의가 있다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